기분 좋으셔야 돼요. 자기의 애고의 기분을 늘 즐겁게 해라. 이 보살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. 보살이 기분 나빠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좀 처지는 날은 있죠. 그래도, 그래도 참나, 참나와의 만남을 통해 내면에서 평안과 신바람과 희열을 끌어내서라도요. 아무 기쁠 일이 없더라도 자기 기분을 또 풀어놔야 됩니다. 늘. 그러니까 뭐 아주 기쁘게는 안 해놓더라도 늘 자기 기분을 풀어놔라. 자기 기분이 딱딱해지지 않게 늘 부드럽게 만들어놔라.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. 부드러운 게 깨어 있는 거예요. 노자가 말하는 부드러움이 깨어 있음이에요. 딱딱함, 딱딱함이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진 상태고 부드럽게 만들어놓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. 마음이 화가 났다. 그럼 화 하나, 하나에 몰입했잖아요.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딱딱해집니다. 다른 감정으로 못 바뀌니까 딱딱해진 거예요. 나 지금 화나 있다. 뭐 기쁜 거는 그래도 좋죠. 기쁨이란 게 좋으니까. 하지만 역시 딱딱한 상태는 맞아요. 너무 기뻐하고 있는 상태도. 근데 뭐 기쁜 거는 이왕이면 다홍치먹라고 좋은 거죠. 좋지만 좋지만도 거기서 최소한의 절제는 해라. 또 나쁜 것들은요. 더깨어서 알아차리고 경계하고 있어라. 부드럽게 만들어놔라. 나 기쁘다고 남한테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놔라고 깨어있는 겁니다.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. 여러분 달리 뭐 하실 게 아니에요. 깨어있으려고.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랑 접속만 하고 계시면 돼요. 다른 짓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참나랑 접속만 하면 돼요. 힘 빼시고. 에고를 즐겁게 해줘라. 에고를 즐겁게 해줘라. 늘 기분 풀어놔라. 그래야 우리가 남을 상대할 때육바람밀이 나가지 내 기분이 안 좋으면